안녕하세요. 주식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연일 그 5일 초부터 어, 지수가 계속 급등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대표적인 성장 산업이었던 로보, 체포주 어 이런 종목들, 또 대형 성장주들, 어 이런 종목들이 아주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어이 AI 관련주 중에 두개 종목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플레이디 오늘 상한가를 갔죠 AI 관련 주 상승 배경은 k t 의 믿음 서비스 이 AI 관련돼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 플레이 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노령 인구 증가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고 또 고인공화 시대죠 그래서 정부나 기업들이 앞으로 로봇 도입은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 또 5G, 2차 전지, 또 자율주행, 이런, 어, 이런 시스템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앞으로 이제 로봇 사업이 어, 가속화될 수, 성장이 이제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어, 이유로 오늘 AI 관련주들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 그리고 플레이디는 KT의 디지털 마케팅 대행사고 어, 상당히 이제 KT 쪽에 수혜가 기대된다는 이유로 연일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 그리고 AI 관련주들 어, 흐름을 잠깐 살펴보시면, 현대 HT 오늘 상악가를 갖고 플레이디 상악가 같습니다. 이두개 종목이. 현대 HT는 어, 이제 9,800원대, 그래서 만원대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원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 평균 PBR, AI 관련주 평균 PBR은 4.18배 수준입니다. 현대 HD, HT 얘가 이제 0.9, 부채는 24. 그래서 코난이가 23, 24, 그래서 아주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천억이 안 되는 수준에 있고 플레이디가 이제 천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퍼는 27배 수준이고 그리고 시랩 코난이 얘두개 종목은 신고가를 쓰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비플라이 오늘 16%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은 500억대로 요 중에 여기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이제 가장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는 비플라이뭐 가벼운 어 가볍게 이제 16%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아 그리고 KCT TC KT 그룹 쪽이죠. 이 KTIS 얘도 오늘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고 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윗꼬리를 좀 달았죠.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 보시면 카카오 네이버 뭐 지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도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카카오 1.7, 네이버 0.99% 이런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은 네이버가 33조, 카카오가 28조, 이런 높은 시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AI 관련주 차트 살펴보시면, 플레이디 오늘 사가하면서이 전고점인 8,500원대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가까운 위치 때까지 상승했습니다. 현대 HT, 얘는 세계 1위 휴머노이드 기업, 국내 파트너사와 어 스마트홈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오늘 그 상한가를 친 종목이고, 그리고 이 전고점이 만원대, 이 라인대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현대 HT. 다음은 비플라이 소프트, 오픈AI A와 구글 언어처리 모델 지원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200일선을 살짝 이제 돌파 시도를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c l a 오늘 그 급등한 이후에 좀 윗꼬리를 좀 길게 담은 모습이죠어 얘는 그래픽, 이 엔비디아와 국내 유일의 소프트웨어 파트너사가 C-LAP입니다. 그리고 매수 주체를 보시면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조금 매수에 가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TCS 오늘 좀 윗꼬리가 좀 달린 모습입니다. 코난이 얘는 이제 연일 급등하면서 지금 20일선과 너무 이격을 벌렸죠. 그리고 윗꼬리가 좀 길게 좀 달린 모습을 보이는 코난이 얘는 이제 차이 실현을 좀 나오는 모습이죠 차이 실현입니다. 셀바스 위세 아이템 얘도 좀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얘도 이제 신고가를 썼죠 KTIS 얘도 이제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합으로 이제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카카오 뭐더 이상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 1 2 1 선에서 지금 200일 선과는 조금 떨어졌지만, 아직도 이 상승 추세는 좀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카카오. 네이버, 뭐, 마찬가지죠. 카카오나 네이버. 흐름은 이제 두 개가 같은 흐름을 보입니다.